<웃음> 그래서 정을해야 되는데 이 바닥에. <웃음> 참 이상하게 오늘도 아침에 누가가 그상 드게 해가지고 레이스를 꼭 입고 오고 싶었는데 좀 아직 됐어요. 얘도 그만큼 하찮은 상 아니겠습니까? 다음에는 빨리 시켜가지고 수선을 해볼게요이 상은 그딱 피시할 거는데 수선을 못하. 레깅스 가지고 왔어요? 그래가지고 레깅스랑 위에 탁 입고 합니다 또 박사충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<웃음> 이 의상으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레깅스 의상 다 입고 이렇 할게요 이번에 문이 열리니까 불을 보 오실분들 지금 갔다 오시면 될것 같아요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